안녕하십니까 깍두님들 어, 2022년 고3 4월 모의고사 43번에서 45번 화정 문제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다음은 환경동아리 학생이 작성한 보고서의 초고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보고서겠죠 자어 조사 동기와 목적 그리고 조사계획 조사 결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실태 그리고 개선 방안, 결론으로 이루어진 글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고 글쓰기 방식을, 방식에 을방식 대한 설명으로 어, 가장 적절한 것은 하면 여기 딱 나와 있잖아 내용을 항목화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딱 1,2,3 이건 보고서의 특징이기 때문에 보고서의 특징을 안다면 굉장히 빠르게 그냥 보자마자 문제를 풀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자 주요 용어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그러면 어뭐란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 보고서는 어 수목관리 실태조사 입니다 그러니까는 음 개념을 한정하기가 어,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여기 보면은 어떤 개념을 명시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장면이 없습니다 뭐 무궁화는 무엇이다 뭐 이런게 나와 있지 않, 않고 있어요 가지치기란 무엇이다 이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니고 자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글을 마무리하고 있다 어,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학교 나무들에 대한 학교고선 모두의 적극적 관심이 필요하다 비유적 표현은 없죠 통념에 반박하기 위하여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런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봐야겠죠 근데 답이 1번이니까 볼 필요 없지만 한번 봅시다. 어,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해주기도 한다. 방치된 나무들이 있다. 알지 못하고 관심이 부족하다. 그래서 수막 관리 실태 조사 해봤다. 우리 학교 나무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가? 40건의 문제 발생됐다. 첫 번째 과도하게 가지치가 돼서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일률적인 가지치기로 인하여 줄기의 윗부분이 잘리고 잎이 날수 있는 가지 대부분이 제거됐다. 둘째, 생육 환경에 적합하지 않다. 어떤 통념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통념이 제시되어 있기 위해서는 글의 서두 앞부분에서 그 목적을 밝힐 때 제시되어야겠죠. 통념을 반박하기 위해서 어 글을 씁니다. 이런 식으로 제시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고 제지와 관련된 질문을 통해 글을 시작하고 있다. 어 질문 없습니다. 보고서에 뭔 질문을 하면서 글을 시작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다음은 초고를 작성하기 전에 학생이 세운 작문 계획이다. 하나 둘셋넷 다섯 개죠. 그러면 다섯 개의 파트 만들어져야 돼. 하나 둘셋넷 수로 되있는데어세 번째가 1,2로 나눠져 있으니까는 다섯 개겠죠. 그러면 학교나무가 우리에게 주는 긍정적 기능에 대해 언급해야겠다 그래서 휴식 공간 제공할 뿐만 아니라 학습 환경 보호해준다 맞죠?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음, 우리 학교 수목관리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을 찾기 위해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제시되어 있습니다 조사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학교 수목관리 주요 문제점을 설명한다 문제점 분석에 나와 있겠죠 자 네번째 현장조사 자료와 관련 연구자료 연구자료를 통해 정보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자 연구자료 현장조사 자료와 관련 연구자료를 종합한 결과라고 나와있기 때문에 개선방안이 도출되었음을 밝혔습니다 자 관리에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해결하기 위해 학교 고성모두가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있지 앞으로의 계획을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계획이 나타나 지 않다 45번 다음은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의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되겠습니다 어통계자료1 그 전문가 인터뷰 신문기사 이런 거를 보고 여러분 어, 문제를 풀기 보다는 이런 자료가 어떻게 이 글에서 활용될 수 있는지 어디에서 활용 될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 활용 방안 봐봐 첫 번째 음, 학교 설문조사 결과 학교 나무에 관심이 있는가 라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왜 그렇지 않다가 과반수 이상이죠 이걸 통해서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수 있다 그래서 그거를 문제로 부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차각률에 따른 무공화 개화수 해가지고 차각률이 높을수록 어, 무공화가 개화되지 않는다 그러면 생육환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맞죠 그리고 전문가 인터뷰 그늘진 곳에 심겨진 나무는 가급적 적합한 곳으로 옮겨야 된다 가지치기 하는 것이 좋다 과도한 가지치기로 인해서 나무가 세균이 감염되어 고사할수있을까 주의해야 된다 라는 것을 통해서 어, 생육환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적절한 가지치기가 필요하다 가지치기 문제점까지 제시할 수 있으니까 는 어, 생육환경 여기 개선방안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겠고 신문기사 내 나무 한 그루 내가 가꾼다 해가지고 나무 돌보미 캠페인 해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추천하고 싶다 이, 시, 이 신문기사는 어, 학교구소원의 관심을 이끌어내는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 스스로 한번 이 자료들을 어디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까 생각을 해보고 그게 문제로 제시되어 있는지 제시되어 있으면 자기가 생각을 아주 잘한 거죠 그래서 어, 문제를 그냥 푸는 것 뿐만 아니고 자기 실력을 늘리는 시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1, 2 가를 활용하여 우리 학교 나무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가 낮다는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맞다 두번째 자료 1 나와 자료 2를 활용하여 어, 그늘의 심은 무궁화의 생장 상태가 불량한 원인을 햇빛, 부족한 햇빛 때문임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제시한다. 여기 햇빛이 부족하다. 아, 여기 자료이 햇빛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차광률 그래서 이것도 맞죠. 자료이를 활용하여 지나친 가지치기가 나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내용의 심각성을 부각하는 자료. 여기 고수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죠. 자료 2와 3을 활용하여 부족한 생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옮겨 심어야 되는 시기 자료 2와 3에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대한 얘기가 나타나 있지 않았기 때문에 답은 4번입니다. 자, 자료 자 3을 활용하여 나무에 대한 학생들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활동 사례 캠페인 활동 사례로 쓸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고 5번도 이렇게 으로 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어, 43에서 45까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문제가 굉장히 평이했고 어, 이렇게 아주 답이 간략하게 나올 수 있는 어, 문제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1등급을 받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어, 화법과 작문을 자기가 엄청난 자신감이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면 미리 준비할 수 있는 언어와 매체 를 선택하는 게 여러분의 어한 문제 실수를 통해서 2등급이 되는 그런 불성사가 일어나지 않는 좋은 방안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여기까지 이상입니다.